천천히 입장을 해주시겠습니까 천천히 예예예예 예, 예. 네 피는 물보다 신화에 해서 연민 역할이 역된 구간입니다 어 이렇게 저희 영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왜이겨님 어, 정말 코로나 때문에 한국 영화가 많이 힘들었었잖아요. 저 역시도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극장을 많이 못 찾았었는데요. 요즘 이런저런 규제도 많이 풀리고, 어, 하니까, 어, 저희 한국 영화가 다시 한번 좀, 저희 영화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계가 좀, 다시 한번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.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이렇게. <목소리> <목소리>